김해 훈스시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훈스시 저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훈스시 드디어 왔습니다 네. 어, 여러분 이 훈스시를 맛있게 먹으려면 와사비를 섞지 않은 생간장에 먹는 게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어, 제가 뭐 광고 오래를 받거나 무슨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곳이 아니고 또 협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항상 라이브나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김해홍수씨한번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 1년 하셨어요. 꾸준하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도 한번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오늘 이 모든 거, 주문하는 거, 다 제가 계산하고, 먹는 품목입니다. 여러분들 협찬이나 광고 아닙니다. 자, 먼저 어, 시원한 탕, 시원한 탕에다가 준마이사케한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음, 지리 같네요 음, 야, 회를 뜨고 남은 뼈나 어, 그런 거로 해가지고 저, 어, 끓인 지리라는데 아 생선 넣고 지리 끓이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어우... 아우 좋다 아예자 회가 나왔습니다 음. 예, 1인 회 정식인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1인 25,000원 정도라네요 음, 화로로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은 좀 있어요 음. 자 음. 이거 음, 참도매인 것 같고. 아유, 팬은 항상 옳죠. 음. 자, 줌마이 사케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쏴쏴 쏴. 아. 아자 u n d e r 좋다. 음. 에지맛있 아이 국물 좋다 진짜 이 하나 음. 회를 좀 도톰하게 썰어주네요 자 정식 어, 회만 해가지고 25,000원이 아니라 이거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어머리 조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 뭐 튀김 종류랑 해가지고 나오는거고 아 맛있겠다 와살 많다 음 머리 절임에다 또 소주 한잔 딱. <목소리도> 쏴쏴쏴 약간 갈비 양념처럼 살짝 좀 달달한 느낌. 음. 덴보라 튀김입니다. 사실 저는 그 튀김 종류를 막그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음. 뭐지? 음 마늘 쪽이구나. 마늘 쪽 튀김. 음. 오. 어. 어 마늘 쪽이 향 좋다. 이건 괜찮네 튀김이. 음, 김 자, 이 두껍지 않리고고 자, 그리고. 훈쓰신데 초밥을 한번 더먹어 자, 야죠 자, 여러분 이번엔 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장새장 새우. 쉬. 오. 어, 어, 음. 간장 괜히 찍었다좀 <웃음> 짜다. 간장 <웃음> 화어 생선도 이렇게 길게 해놨네요 음. 소고기 소고기 자 그리고 물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회가 여러분들 15,000원짜리에요 1인 물회 오우야 깊은 볼 그릇에 꽉 차게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야 요거는 좀해자 같은데? 아 면도 있고 이렇게 밑에 부분에 면도 있고 좀잘 섞어볼까요? 젓가락으로 생새우도 들어가고 어 물이 이만큼 해서 15,000원이면 상당히 해자 같아요. 어. Oh, 음. 와 진짜 좋하다어 상큼은 달달하고 육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맛은 좋아요. 근데 이 단맛이 좀만 더 빠지면 제 개인적인 입맛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단걸 많이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과하진 않아요. 단맛이 과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장류에서 이제 작은 초밥집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자, 거의 한 1년 좀좀 되도록 네. 오시죠. 아, 거의 진짜 한 1년 가까이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 가지고 잡사님 김혜훈 섭이 한번 안 오십니까? 진짜 엄청나게 네. 이제 노력을 거의 1년 정도 해 가지고 네. 꾸준하게 방송 보시면서 한번 초대를 하려고 하셨던 그 사장님이세요. 아, 저 이제 제 방송 언제부터 보셨는지 혹시? 저는 한 1년, 2년 정도 됐죠. 이제 유튜브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잡사니 방송, 이제 그 술이 사라지는 맛을 보고, 저도 술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시다가, 어, 무지 이렇게 하시다가 하 보다 보니까 이제 또또 또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런면 치킨이야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다른 생소한 음식들을 또 많이 이렇게 접하시는 걸 보고, 아, 제 스타일이구나. <웃음> 그래서 구독도 하고 이제 또 라이브도 제맞히는 시간에 항상 거의 하세요. 아, 10시쯤에 제가 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하시기를 항상 이렇게 씻고 쇼파에 누워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번 또 저희 집에도 한번 들려주십사 하고 했던 게 이제 설마설마 설마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와주시면 너무 또 감사드리고 아유, 또. 아유. 그게 여러분들 진짜 한 2년이면 은 왜냐면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건한 1년 정도인데 그 전에 영상은 올리긴 올렸어요. 아프리카TV 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정식적으로 뭐 시작하지 않을 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구독하고 이제 좀 봐주셨던 팬분이다 보니까 야... 그리고 또 그런 팬분의 가게를 또 이렇게 또 방문을 또 하게 되니까 저도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 그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또? 아, <웃음> 그니까 제가 그... 왜 옛날에 그 오골계 방송에 그 예. 서울 갔다 오신 날에 어, 예. 그한 시간 반 동안 그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게 첫 방송... 그게 이제 그 라이브. 술이 사라지는 마술 하다가 그걸로 이제 또 아, 네. 접하게 됐어요 아, 그걸로 이제 유튜브로 본 거죠 완전 옛날이거든요. 예, 네, 그 엄청 옛날이신데. 응. 그때보다 그때 살이 조금 더 있으셨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 그렇게 하다가 또 실제로 보니까 와이또 되게 슬리퍼하시고 키도 되게 크시고 <웃음> 아좀좀 <웃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게 뭐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영상이 홍보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초대해그 어, 가지고 저 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저도 왔고 예. 절대로 무슨 저, 저한테 무슨 원2 뭐0 0 0원짜리 하나 주신 적 없고 음식값 다원 아,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 0고0 0 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 0 0사0 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만0 0 0 0 0원2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차분하게 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자,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김해홍수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웃음> 제팬 많네요 화장실에도 쏴 <웃음>